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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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 합인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자의 강함과 눈먼자의 빛이시며 병든자의 고침과 죽 주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이 구주시며 모든 왕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운자의 위로가 되시고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며 추한 자의 정함과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때에 정말 낮고 천한 자들을 들어 쓰시고 또 높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의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고, 악한 마귀 사단에게 생각 뺏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늘임재하셔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과 정말 건능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날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